불었다. 줘. 포 줘. 오케이, 오 오케이. 자, 고고고. 음. 둠피뛸때 같이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 아닌가민스랑민스 미스 먼저 들어가고 디바 따라 들어가고. 내가 마무리 아버지, 마무리라이라이불었다 일단. 그린... 그 저, 저, 저, 뭐야? 어디 갔어? 민서, 어디 갔어? 라인 지웠어. 라인 지웠어. 히벨, 히벨, 라이 디바, 히밴 아, 아, 아, 이거 민디야. 맞네. 민디야. 디아 맞네. 민윈 민디야. 맞네. 이디야디야 맞네. 민디 민디야. 맞네. 민디야. 맞이민디이 맞네. 민디야. 맞네. 민디야. 맞네. 민라이 맞네. 민디야. 맞네. 민이야맞게 민디야. 맞네. 이디야 맞네. 민디야. 맞이민디이 맞네. 이디야이네민이야 맞네. 민 다리셔. 알어 어. 아, 왔나? 아직 왔어. 아직 왔어. 땡땡 아직 왔어. 왔어. 올어왔어 하지만 그쪽 가면 일안 돼. 오케이. 그게 다 자, 들어가. 뽕 드릴게요. 뽕 드릴게요. 힐베나이스거기 있으면 라인 안 보여. 오케이. 어어 팔아 죽는다, 팔아 죽는다. 어. 우리 팔아 케 아이고. 힐베둘힐베둘힐베써써써둘 힐베이야. 써, 써, 써. 모이라모이라고피리안죽어안 주고. 저브리 r e a t 나이 t 아이고. t h e r 브리 c e 려요브리 o b r e a t h 스 b 리 e a t h e b r 못 먹었어요 b r 못먹었어 먹어야 돼 a t h e breathe, breathe, breathe, b r e a t 아 e breathe, b r e a t 자, 벽보 라인만 피! 라인만 피! 아, 1받았어요 애드1에 두루 1백! 나 물려요! 집안테라인에서 물렸어! 라인한테! 무리짤! 찾아왔다! 라인 밀어줄게! 라인 나이 밀었다! 나이스! 협봉 원 아, 루시오 도망... 진짜 아, 루시오 <웃음> 진짜 나왔다 아, 우리 다 탄다! 빨리 활 탄다! 오케이 오케이 아, 이번에 뽕... 어... 그거... 불이나자리야드릴게요아드 라인 자리아뭐오탈리리오아오 탈리아드리키오. 다 잠깐만 라키안 보여. 아드리키아드리아드리라오탈리리아리아 힐 줄게 들어가 나이스 라인 달달해? 아아 개달달 파겨라 <웃음> <웃음> 파겨라 응 갑분싸 갑분 띠저 아, 라인 되었어요 아이고 힐맨, 힐맨 먹혔다 어. 저 저기 팔아 볼거 같네요 저힐 저 조금만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 폭발 아, 날 좀. 살 좀. 살 좀. 좀. 좀. 나 누웠었어. 망치. 괜찮아. 그래 그래. 불없어 왼쪽에, 왼쪽에. 왼쪽에 저거. 나거어어 그래, 어.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못 들어. 왔어못 뭐 들어. 뭐못 들어. 막았어. 용이 있어. 나이스. 좋아요. 어, 오예 힐금. 펌프나포화가 돌아섰어. 애들이 계속 맞아줘. 뭐야? 메르시 그래. 실이 동이야. 오. <웃음> 나중에 파티 보면 내가 앞에서 열심히 때리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빠가 <웃음> 줬었고다 <웃음> 뭐야? 크랍니 왜악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정말 정말 정말. 저청야 이거. 똑같네. 똑같네. 비바 1밴 라인크어즈라인크어즈가자라인 라인 라인 같이 들어가자 들가자 브리케어야 돼 브리 나이스다다와나이스나이스굿아모이었다 그래, 뭐 아, 모이렀다 뒤다와 아, 아. 공동 거 보소 아, 이거 라인이랑 같이 들어가니까 답도 없네. 자리와 버블까지. 음. 라인 자요! 음. 나이스! 들어가자, 같이 들어가줄게. 맥크리 2등. 맥크리. 자장전. 대이전어이스 나이스. 어디가?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이스나이이라이모이스 나이스. 여기, 여기, 여기 모이라 모이라 오케이 나이스. 나이두명 잡았어. 공원 봉지로, 봉지로, 지 아, 봉지로. <웃음> 아, 봉지로. 아, 봉다로 저... 아, 봉지로. 어. 아, 봉지로. 아, 봉지로. 아, 봉지 아, 아, 아, 아, <목소리> 와 망치 다섯 번 <5번> 썼다. 오, <목소리> 나이스. <목소리> 스무스. 멋있어 아, 근데 이거 파라파츠다 예, 이거 파라파츠지 <목소리> 아니? 어니 <목소리> <목소리> 어? <목소리> 아, 뽐띠? <목소리> 아니? 아, <목소리> 이거도 잘하긴 했는데. 이거 너, 너, 진짜 파라 나갔어 야, 앞에서 잡아 꽂다 아, 다섯 명았네동네아주천우우리우리우리우리천 우주천, 우주천. 우주천, 우주천. 우주천, 우주천. 우주천, 우주천. 우주천, 우주천. 우주천, 우주천. 이주천 우주천. 우주천, 라 m 라 b o 이 I'm a boy. I'm a boy. I'm a boy. I'm a a b I'm I'm a b i a i o y 뭐 오케이, 이스 되려나 봐. 아무금 거라요. 누가 이었다 누가 나. 이좀 어, 뭐야? 아, 보이라. 아이 잘렸다. 순간 렉 걸렸어. 뭐 아. 많대. 화물, 화물, 화물, 이제 화물, 이자. it? How is it? How is it? How 쩔 s 이스 h 망치 존나 잘 t How is it? How is it? How is it? How is it? How is it? How i 알아, 하니까 3 비트 EMP 아, 네, 이하니까는이피트는이트이피는피트이피이피트이스이이 피트스는 이이피트스이 내려오면 게비트빠다이스 나이스. 와, 다잘 진짜 잘 들어왔다. 나이스뒤뒤 아, 야 아, 이건쩔었다. 진짜 어, 멋있었다 방금. 파티. 와. 게임 파티다. 손불 파티 아니야? 아 어, <웃음> 어, 뭐야? 어? 아좋죠안 그렇죠? 어. 보여. 떼야 돼. 물 떼야 돼. 와 잡혔어. 아, 안 보여 안 보. 쳐 어, 이게 이래 되라 나 뒤에 있데나 뺐어 저기. 음. 앞에 서어그로 걸어봐. 어? 나 p 4죽인데아 사스 아, 나왔다. 아 걸렸다 걸렸다. 뒤로와, 뒤로와, 뒤로 와 아, 들어와. 아나 죽었다 이거.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아이고 아깝다. 걸렸다. 아 걸렸다 어아 우리 하나였어. 해보려 고 그랬는데. 디바 개피 디바 개피차나 이거다 공원. 자저저 절심 아, 브리짓 진짜. 킬 좀. 어. 아. 아. 나공 생겼어. 나공 생겼어. 이거 브리짓트 박멸 때문에 아. 겐지밖에 없못가 거기. 어, 나 나가려고. 나 나간 거 잘해. 괜찮아, 괜찮아. 그거 안 돼. 내가 공. 내공 쓰고 바꿀게 네. 아, 아안 없어. 넌 쳤어. 이쪽이 네가 뭐야? 머그야? 이상한 데로 가죠 공 어, 있어요 올라가죠올라가죠올라가죠올라가뭐고 <목소리도> 아니, 아니, 슬 그래도 어그로 빠졌어네원 <목소리도> 일단 자리야공 빠졌거든요 견질 가네? 위배! 위 <목소리도> 뭐 오케이, 송아라 컷, 송아라 컷 오케이 이메, 밀면 돼, 밀면 <목소리도> 돼한 팀, 한 팀, 한 팀. 라이라이고이고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이고아이이 어아이고 어, 어. 라인 올렸다 라인 올렸다 백좀 볼까 박스 나오고 아 이거 잘랐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이제 내놨어 예배 맞다 예배 뭐 맞다 라인 라 제피야 라인 제피야 아나 잘리겠다 이거 아 잘렸다 살긴다 감사 오케이 땡겨땡겨 당겨 잘랐어 잘랐어 잘 맞아 모이라만 w 라 e r e come? Where c o 가 조합을 아예 절대 안 m e 이거 솔직히 조합 m 조합 h e r e come? Where come? w h e 어요 아이고. 아잘렸다 나이스, o m 다 w 다 오른쪽에 두면 오른쪽 힐러 줘. 나인 살아요. 감사합니다. 아, 잡아 잡아 잡아. 아 맞다. 오늘 왔잖아. 데수상이아진 뭐야? 나왜안 놓아 이거? 와, 이게 잡힌다고? 안 보여, 안 보여. 아, 걸로가 면안되는데 아, 이거 그 비해가 라인이 당겨왔어. 어. 아. 밖으로 나왔어. 밖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와 나. 오케나 오케이. 오이오이이파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이오 오케이. 오 지금 퐁 줘요 지금 봉 줘요 지금 퐁 줘요 나한테 아님 뭐야 나 너프 개피 송가피 잡아야 되는데 좋는데 아, 오케이 아 하나 이... 피해 나 잘랐다 아라이즈 아라이 아라이즈. 아, 라이너스 죽어. 아. 라인인어가 아, 라인 아, 라인 아. 라인 라인 너무, 너무 좋아. 라인줘 봐. 라 라인 봐. 라인가 너무 좋은데. 아, 라인줘 봐. 아라인라 라인, 라인 라인 망치, 망치, 라인 망치 있어. 망치 있어. 비바도 아니, 뺏데 아, 망치 있어. 오케이. 맞아, 맞아, 맞아. 궁극기가 거의 준비됐어. E, 맞아, 맞아, 맞아. 가 거이라 빠져있다. 거기다 빠져있다. 다 빠졌다. 아, 다 빠졌지. 오케이, 알트은레 컷, 레이락피이라피 아, 기라아 와, 러폰아이길안 아, 돼. 아, 밟아야 돼. 밟아야 돼. 못빨아못빨아아나그 보인한테 물린다 계속 지금 가고 밟아, 있어요 밟아, 밟아. 일단 빨아놨다 근데 갈 근데 수가 없어 까이아 밀었다 <웃음> 많이 밀었다 우리 메이 있던 거 치고 잘 밀었어요 그죠 그니까 아? 그러니까. <웃음> <웃음> 어? 어? 어? 어? <웃음> <웃음> <웃음> 어, 어, 어? <웃음> 우와 헤이로 <에이> 뭐 <웃음> 이만치 밀었으면 그렇지 그렇지 에이 빼면 이기지 그렇지 거기서 어, 이제 안 돼? 어 스페이스 살 살살, 살살 눌러주면 호버링 돼요 거의 두, 좋아요 다리야라이스 아, 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나이이나이이 애들 다 1벨인데, 아, 라인 줄도 하는 거야. 밀렸어. 아, 야, 방, 방밀, 박밀 진짜. 박밀에 그거까지 막아져가지고, 나 그거 힐준 거였는데. 아니, 나. 빨리. 아, 아, 아 방밀 진짜. 케어, 케어, 케어. 재장전. 재장전이요, 재장전. 1벨, 1벨. 아이고. 날라, 날라. 라이큐, 라이큐. 아이고, 아, 아, 복을 뭐줄 예, 수 수밖에 피해, 없었어. 헤이 라이 헤이해하고 있어. 지나이번 okay, 아. 아. 아 이게 방금 그 팔아 죽지 말라고 그 던졌는데. 디바가 자꾸 먹어 찮리 어, 뭐, 아, 이거? 괜 잠깐 있어아내라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아나아아다 피해! 아괜다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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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지금 라인 줬어요 라인, 있어요? 라인 죽을 것 같아서 라인 줬어 라인 줬어 아, 오케이, 근데 라인 거기 있으면 힐이 안돼힐벨이야힐벨이야힐벨이라고아 아,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내 자리에 아 모이라 피해, 모이라 피해. 나이스, 나이스 라인 지웠어요 우와. 아니 힐밴 이건 알고 있는데 어차개피어어 어, 맞아 맞아 아니, 어, 이거 이거 밀리, 밀릴 수 밖에 없다 어? 라인, 있겠다, 라인, 있다, 라인. 라인, 라인. 라인, 라인. 라인, 라인. 라인, 라인. 라 라인. 라 라인. 라라이 라인. 라인. 라인. 라인. 라인. 라인. 이인 라인. 라인. 라 라인. 라인. 라인. 라인. 라인. 라인. 라인. 라 라인. 라인. 라인. 라인. 라인. 라인. 라 딱여건너수가 연속으로 막은데. 갈이. 뭔가 수면을 방해했던 같은데. 어. 둘 팀. 그래. 내가 조금 조금 대하는 거. 아, 뒷발 아. 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물린다. 오! 아, 아, 아. 아. 오케이, 나이스. 우리 아, 지금 힐러 없어. 힐러 없어. 힐러 없어. 아, 힐러 지금 갔어요. 아나 어, 잘못했다 아아 아 디바 아, 놨고와자리에서 너무 어쭉 아, 빼고 다다다음할거 아, 없다 우리 나 겐지 될것 아, 겐지 궁차 자탄 면될것아아아 안되겠다 자탄팔아 낼것 같은데 자탄 어..오케이 자탄팔아 낼탄팔아 자탄 음. 자탄 돼! 자탄팔아 돼! 지금 돼! 디바 나한테 을걸지금 Heal me, heal me, a l m Nice! Okay. Yeah. okay like you know. have, have that is a good one. That is a good one. That is n e t h is o n e That is a good one. That is a good o e a h t h e e s h a t e e d o i n g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방밀만 걸린대 근데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킬 킬 엄청 잘해주고 있어 돈 워리 아돈 채울 수 있어요 말에. 잠시만요 채워볼게 빨리, 빨리 채워볼게 일단 저 자리야 자요 오케이 87, 89, 90 마크 막았다 나이스 그 장전 네. 힐베힐베 힐러 나 잡았다 힐러 나 잡았다 힐베잡뽕 어. 아, 썼구나 오케오케오케 이이이 자리야 기피 아, 오케이 힐베이 리힐베 나이스 나자살 아! 힐나 공술 궁술, 공술 좀올때 오케이 오케이 아을것 어. 같으면 뽕 드릴게요 아이고 자 과연 강타 진짜 엄청 나이스. 잘 받았네. 이제 마지막에 다쳐고 오겠네 지번 어, 뭐, 뭐, 뭐, 뭐, 뭐, 메르시가 일주세요저 뽕이 가지고 여유있을 땐 메르시가 라스다 아, 아, 빠졌다 라스다 아, 빠졌어 아, 뭐야 아 잡아야 돼아 막아줘야지 어. 아, 어, 거점에 오, 디바, 거점에 오, 디바. 디바 이베 디바 이베통봐이일이아 디바 이베 끝났어 끝났어 이봐. 이봐, 이 이봐, 이 이봐, 이 이봐, 잘봐 이봐, 이 이봐. 이봐, 이봐, 이이스이이이다이겼다봐이 와, 멋있어. 제발, 제발. 야 아! 제발. 아싸! 대레. <웃음> <웃음> 아, 진짜 이거 잘 들어갔다. 진짜 <웃음> 개네스라이스다. 나이스. 이거 캡처했죠? 봐라, 봐라. 나나나 나. 칙착하다, 나, 나, 나. 칙착하다. 우리 겜지 만들어 줘. 나이스. <웃음> 오아 <웃음> <7개. 웃음> 나이스~~ 수고하셨어요 잘고하셨습니다